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9절에서 1 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제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음, 주로 교회에서 예배를 폐하거나또 개인 음, 소 모임이나 그런 그룹 모임에서 다 모든 모임을 음, 마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하고 거의 많이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상적인 기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가정집에서 예배를 들을 때도 사도신경이라는 기도문을 처음에 시작하고 마칠 때는 이 주기도문으로 끝마칩니다. 그런 만큼 주기도문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많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시작과 끝맺음에 있어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도인데 이 기도 내용을 다 살펴보면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도문 주기도문 이 안에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나 먹을 것을 주실 것과 우리를 지켜주실 것과 우리가 사람들을 또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도 용서하여 중국같이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거의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이 기도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이름이 그루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 이마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가 오늘날 먹지 못해서 굶는 사람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음, 우리는 먹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용서해 준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고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옵 모든 악에서 구하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끝맺집니다 그것을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이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간략하게 어,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잘놓